해수욕을 허가하는데 좋어 이거 어제 검우가 선물로 줬어요. 어, 닌텐도에서 주는 이게 그 안경이겠지? 물안경? 일단 잠수복을 갈아입기 전에는 해변 누구로 입고 가겠습니다. 해변 갈 때는 이런 모자를 딱 써줘야 돼. 그리고 신발은 갈때막 편안한 해변의 신발 가방을 딱 하나 매주고, 했어 이게 중요한 건데 스노쿨 <웃음> 스노쿨 초록색이야 귀여워 너굴 상점에 파는 수영복을 사서 수영을 하러 가볼게요 과연 저의 수영복은 무슨 색일지 초록색이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그 안경이 초록색이 오! 파란색이야 귀여워 어, 너무 괜찮다 자 이제 옷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신발을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벗어야 돼 벗. 여기다가 진주를 쭈시며 가방에 넣어야지. 짱! 우와! 와, 이거 폴딩 이네 이거. 내가 이물 속을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. 수노을안 써요? 아 맞다. 언니 A 누름에서 뛰어봐요. 야! 뿅! A 누르렀는데?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좋 안 왔는데 덤블링은 비로 뛰는 중에 A를 누르면서 들어가야 돼 비행장에서 해봅시다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어? 비행장에서 어떻게 뛰지? 아, 어때어지는구나 와, 우와! 우와, 나 방금 성공했어. 여러분 보셨나요? 이점누 컨트롤 실력을 느낌 알았어. 아, 안 되네. 오, 불박을 나온다. 불박울. 오, 오, 오, 오, 가리비, 가리비. 와, 더더더더더더더더 가리비 나하라. 오늘 목캐 목캐서. 오, 회삼. 와, 회삼 너무 오독오독하고 이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짱 맛있는데. 오, 저기 저기, 저기 저기 저기 저기. Let's go. 주아, 시아, 시아, 시아. Nice. 뭘까? 이게 뭐야? 말미잘! 말미잘! 오 좋아 이게 숨이 정해져 있네요 어, 많이 못하네 오 어, 여기 이제 그물망이 쳐져있어요 이렇게 A버튼을 딱 누르면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고요 손은 가만히 있고 이 발장구 치는 발좀 보세요 아저 짧은 발로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수영으로 많이 몰어리언니가 아, <웃음> 춤추던 그 미역 내가 딱 잠수를 하면 제가 도망가기 시작해. 요 어? 가리비 아니에요? 진주조개! 여러분! 이게 접니다! 역시 운데 그건 진주 아니라고? 아, 어, 그래? 아, 어, 뭐야? 괜히 좋아했잖아. 아니면 이름을 진주인 거야? 진주는 작아요. 오! 어, 가리비! 어. <웃음>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예! <웃음> 언니야 엄마 이봐봐라. 엄마가 가리비를 잡았어. 근데 이 뒤에 봐봐 수달. 수달이 왜 있어? 가리비를 잡으면 수달이 나오. 봐봐봐. 어? 봐봐봐. 지금 가 잡은 가리비 나한테 주게. 여기요. 한네 아, <목소리도> 가리비를 받은 부담으로 레시피와 바꿔두었다아그 레시피에서 피란지주를 가끔씩 반해서 배경해서 희귀한 것점이야 나도 찾아들때미 가리비랑 바꿔줄게 한번 그래 해도 될까? 눈을 감고 먹어도 카레는 카레이다 <웃음> 아하 제발 <웃음> 아, 아 그냥 원래 이렇게 배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깨가지고 까먹어 너는 한번 해봐도 어떻게 한다고? 어떻게 수다리가 어떻게 한다고? <웃음> 맞아, 맞아. 잘하네. 이제 밖이라서 건우도 가리비를 잡아봐. 그리고 가리비 잡으면 엄마한테 알려줘. Two hours later. 가리비는 여러 번 나온데 레시피 어? 가라비가으라고 했잖아. 애 잡았는데 바로 가라비가 나왔어. <웃음> 진짜? <웃음> 어 봐봐. 아니 진짜 가리비를 잡았어. <웃음> 나한 <한 웃음> 번도 <번에> 잡았어. <웃음>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참으로 해산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참 해산물 대회 수영복 챙겨 오셔야 돼요 수영복 <목소리> 여러분 자 여기에서 <목소리> 다이빙으로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이빙 멋진 포즈를 하시면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시오 오! <목소리> 오 대박 어떻 저거 성공하시지? 자 다음 타자 달리세요 아, 길박 됐죠? 오! 또분도 1점 1점 추가드릴게요. 제가 시간 줄게요. 준비. 자 10분 동안 해산물 많이 잡기예요 나만의 스팟을 가야 유리. 응, 아, 좋아. 이거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<웃음> 내 거야. 내 거야. 나이스. 내가 주웠다. 좋았어 1점, 1점. 어, 세상 그렇게 착하게 살면 안 돼요. 박수 치고 있다가 나한테 다 놓친다고. 피도 눈물도 없는데요. 당연하죠 내가 다른 건 1등 못해도다. 이거 해산물 일등할 거야. 자, 윤댕 선수 굉장히 빠르게 접근합니다. 그럼 뭘까요?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로 좋았어. 오, 맛있는 굴이다. 굴좀 먹고 싶네요. 잠수. 어, 아니, 댕댕이 불이야. 댕댕이 불이야. 어, 내거내거 내 거. 이거 내거내거내거 내 거. 내 거. 내 거. 오, 오, 이거 좀 빠르다, 빠르다. 오 아, 나이스, 좋았다. 오, 대기, 대기. 자, 윤딩 선수, 불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. 영, 착, 영, 착. 이런 느낌이 짠해. 한번 나와. 나왔다가. 야우, 찹. 야, 캬. 야 캬. 어, 잡으셨어. 자, 1대야. 나는 그 틈을 치고 앞으로 간다. 눈앞에 먹잇감이 보여. 뭐 맛있는 문어. 맛있는 문어. 나이스. 이 대게 같은데, 대게 같은데? 아니야. 문어였어. 아, 아깝다. 우와, 24개? 우와, 어떻게. 24개 잡으신 분이 9분이나 돼요. 1등 결정전 할까요?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거야. 많이 잡으시는 분이 이기는 거지. 두분다 바다에서 준비해주시고. 준비. 시. 시작! 3분이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차 마시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수영하기가 쉽지 않나요 8개 불전시키신 분 아니 커빙님 진짜 무슨 일이에요 대박이다 커빙님이 8개 방탄 지민님이 5개 윤댕의첫 물질대회 1등은 바로 커빙님이십니다자 제가 준비한 오! 저 뭐야? 저옷 너무 예쁘다 자 1등 상품 커비님에게 얼팡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1등 우리 커비님 너무 부럽다 유 원피스 해보셨어 모든 걸 나에게 돌리시는 거.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팀 모실게요 두 번째 팀 어? 저분 나랑 수영복이 똑같아 하지만 내 수영모자만큼 귀엽지 않군요 우와! 기분 진짜 핑크 수영모자다 자 오늘 코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뛰어들면 뭔가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출발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렬로 출발해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여기서 물에 뛰어든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해변에 도착해서 1등부터 여기다가 줄을 서는 거예요 자 준비 야 예! 나 1등이야. 다다다다다다다다 옆으로, 옆으로. 좋았어.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. 업, 업, 업.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1등. 내가 이겼다. 나를 위한 게임. 자,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보기에서 바로 바다로 뛰어드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준비 시작. 성공. 아, 어, 아저 어, 보틀, 저 보틀 너무 탔나얘 예, 내가 먹어. 내가 먹어. 아, 아프, 아 아, 내가, 내가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머리 선수, 결국, 윤댕이 패기에 돌아섰죠? 오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안 돼! 내꺼야, 내꺼! 쳐저저저저저저 오, 좋았어. 진짜 저기. 근데, 너무 깨알같이, 물속에서 있다가, 아, 아, 내꺼야, 내꺼야! 방해.. 방해하기 1등 와 시타님 13개 피치님 10개 아니 시타님 둘세정체가 뭐야 시타님 너무 잘해 1등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 하신 시타님에게는 얼팡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옷좀벗어봐요이 만지작 좀 해봅시다 이거 신발 물안경들 모자모자 저 가지라고요? 노랭이를 사왔다고요? 우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빠이빠이